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멘스 NX와 관련된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NX 여러 가지 버전을 이렇게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어, NX를 설치한 다음에 다른 캐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 윈도우 탐색계에서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안 돼가지고 지금 고친 상태입니다. 미리 보기 가 안되면 상당히 불편하죠. 뭐그 안에 어떤 자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어,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놨는데 요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메스 NX 강좌 윈도우 탐색기에서 프리뷰, 그러니까 미리 보기가 안될때 해결 방법입니다. 일단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cmd 라고 치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쭉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CD, C++, C 드라이브로 오겠습니다 보통 NX가 설치되는 위치가 프로그램 파일제죠 그러니까 Change Directory, P 프로그램 하시고 탭키 누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엔터 다시 CD g m 지멘스 탭 엔터 CD 그 안에 어떤 폴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dir.sw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NX2007과 NX2212 두가지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CD NX2212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CD NX bin 폴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rg, svr, 32.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슬롯, 슬롯이 물음표 보시면 요렇게 간단한 도움말이 뜹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u, g, s, h, ex, 탭키 누르시면, 요 dll 파일 보이시죠? 그았죠 어,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리인가요 예, 라이브리 파일을 한번더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엔터 하시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탐색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간단한 팁이니까요. 한번 혹시나 미리 보기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